Thank you, thank you, you. Oh, oh, oh, oh. <laughs> like, t h n k o Let's go. Wow, you. I got 10 minutes. 좋아? 먹고 좋아? 어? 어? 그게 뭐야? 어? 어? 응 그렇 일단은, 이제, 김치를 볼까요? 그볼 아, 매워. 응, 안매운도 말이야. 치워요. 하나. 됐다. 둘, 뭐야? 셋. 할게요. 네. 어때? 맛있어. 얼마큼 맛있어? 조심, 조심해야겠다. 응? 위험하다. 응? 그냥 먹어. 손으로 먹어.